이번에 분석을 하고, 어 제가 진입한 엔트리를, 어 하나 좀 보여드릴 건데요. 어, 골드가, 어 이번 주 금요일 날 골드가 이제 다쳤을 때 보시면은, 블리싱글핑으로 트렌드라인 세 번째 터치, 그쵸?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터치에서 블리싱글핑이 나오면서, 이제 골드가 저번 주 끝났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한 것은, 트렌드라인 세 번째 라인 터치 후에, 다시 한번, 어 이제 1, 3, 한 4, 5레벨 정도, 그래서 이 트렌드라인 있죠? 지금 삼각형 형태로 거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위로 올라와서 이곳을 레지센스로 어, 도착을 할 것으로 제가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번 주 새로 분석한 것이 아닌 저번 주에 분석한 어그 분석을 한 방향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 이 트렌드라인을 부수고 계속해서 예,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제가 저희 모든 학생분들께 이제 설명해드리는 을 것은 가격에 모멘텀이 있을 때에는 위윅 항상 채운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제 윅이, 어, 어제 캔들, 어제 데일리 캔들, 그리고 어제 위을 지금 현재 채우러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저번 주, 어, 분석을 좀 기억을 하시면은 제가 골드가 이제 1320 레벨까지 이제 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자세히 좀 보시면은 이 위기, 정확히 1310 레벨, 그렇죠 우측을 보시면 1310 레벨이죠? 1310 레벨까지 도착을 해서, 이제, 풀백을 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10 풀, 어, 도착을 하였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어, 1310에서 1307 레벨, 그렇죠이 정도 레벨에서, 이제, 서포트를 찾고, 자, 서포트를 찾은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중요한 엔티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1307 서포트를 뚫고 레이싱 리 테스트 후에 한1270 레벨까지 어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서포트를 찾고 거부 반응을 보인 후에 다시 한번 우리가 1350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건지 1350에서 1360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그걸 보는 겁니다 자왜13 어1270 레벨인가 자 왼쪽을 보시면은 1270 레벨이 좀, 좀 중요한 레벨이란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1270 레벨 그리고, 매수 타겟은 160레벨. 자, 그래서 어디서 거래를 찾을 수 있는지, 지금 말고, 가격이 1310에서 1307 사이에서 캔들스틱 보면서. 아시겠죠? 그래서, 서포트 레벨에서, 이제 뭐, 모링사 같은, 아니면은, 블리싱글핑 같은 좋은, 어 이제, 리버설 캔들 패턴이 나온다. 그러면은, 매수를 한번 찾아볼 수 있겠고요. 아니면은, 1307레벨 밑에서 캔들 클로즈 나온 후에, 뭐, 지금 화살표 그려진 대로 리테스가 보인다. 그러면은, 매도를 해서 아주 좋은 그래도 할수 있겠죠? 자, 파운드 허주죠? 어, 좀 마찬가지입니다. 금요일 날 상당히 큰 베어리시 캔들로 보인, 어, 이제 나온 후에, 어, 오히려 서포트 레벨에서, 지금 현재, 서포트 레벨에서, 네이션 차트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서포트 차트, 어, 서포트 레벨에서, 모닝스 패턴이죠? 모닝스 패턴, 헤머 패턴, 그리고 올라가는 모습. 지금 어, 가격이 내려오고 있는데 어디서 이제 거래를 찾을 수있는지는 어, 지금 여기 막 스트럭처 딱 1.82 레벨, 1.822 레벨에서 이제 저희가 거래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무너진다. 그러면은 여기가 마지막 서포트고요. 일시적인 마지막 서포트. 근데 매도는 어디서 찾느냐? 1.817레벨, 1.817레벨이 서포트가, 이 서포트가 무너졌을 때, 가격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무너졌을 때, 리테스트 후에, 리테스트 후에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까지는, 어, 저희가 일요일날 분석을 했던 것은 이베어식시 캔들 때문에, 어, 아무래도 트렌드 라인, 포지까지 나오지 않을까 움직임이 나올지 않을까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어, 월요일 날 마켓 오픈 바로 블리싱 걸핑이 생겼죠 블리싱 걸핑은 아니지만 은이 캔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도 왼쪽 캔들에 비교를 했을 때 작은 캔들이지만 은 다른 캔들 사이즈에 비교를 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큰 사이즈인 블리싱 캔들 그래서 이 캔들을 보았을 때 지금 현재 아직 런던 오픈 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런던 오픈 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풀백 그리고 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보기 때문에 4시간 차트에서 지금 현재 마켓스트럭처까지 내려오면 은 1.822레벨에서 아마 매수를 찾지, 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찾는 세업은 매수, 매도는 이제 1.817레벨 밑에서 캔들클로즈 나오고 리테스트 후에 매도를 찾습니다 아시겠죠? 자 호주달러 호주달러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날 블리시 캔들로 닫히고 저희가 예측한 것은 트렌드 라인을 부숴기 때문에, 부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리테스트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금요일날 캔들이 이렇게 닫혔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리테스트 후에 다시 75레벨 아니면은 0.75레벨 아니면은 리테스트 실패시 다시 트렌드 라인 위로 올라와서 서포트, 그쵸? 그렇죠? 서포트 리테스트 그리고 나서 어, 이제 0.77레벨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어 제가 보았는데, 별다른 리테스트 없이, 달러 강세로 인해서 별다른 리테스트 없이, 어, 그냥 0.75레벨 타겟을 지금 맞은, 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 조금 더 이제 축소를 해서 보면은, 어 0.75레벨에서 이제 서포트를 찾느냐, 아니면은 서포트를 부수냐, 그래서 거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트렌드 라인을 이용을 해서 이 트렌드 라인 위로 캔들 클로즈 나온다.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리테스트 나오면은 매수를 할수 있겠죠. 0.176레벨까지 약한 70핍 정도 됩니다. 50핍에서 70핍 정도. 자 그래서 이런 패턴이 나온다면은 트렌드라인 그린대로 이런 패턴이 나온다면은 저희가 매수를 할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 트렌드라인을 계속해서 유지한 채 서포트를 부수고 내려간다면은 계속해서 매도를 해서 데일리 차트에서 타겟을 저희가 찰수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0.7 737배 아니 면 0.74배 이곳이 이제 또 중요한 레벨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을 부수고 위로 나온다 그러면은 다시 0.76레벨까지 아니면은 이 트렌드 라인을 유지한 채 서포트를 부수고 내려온다 그러면은 0.74레벨까지 저희가 매도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또 보여드리자면은 어또 파운드 엔세르비또 있거든요 자 데일리 캔들 확대를 해서 보자면은 자 채널을 따라서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파운드가 금요일날 뉴스로 인해서 급격히 하락한 후에 보시면은 채널 트렌드 라인 브레이크 그리고 아주 중요한 서포트 레벨을 또한 부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렌드 라인도 부수고 서포트도 부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을 할수 있는 것은 이제 리테스트죠. 자, 보시면은 어제 리테스트 캔들이 어느 정도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시간 차트로 좀더 확대를 해서 보면은 자, 아주 좋죠. 이 캔들. 이것이 바로 슈팅스타 캔들입니다. 그래서 거부반응이거든요. 조금 더 이제 확대를 해서 보자. 자, 그럼 한 시간 채트로 내려갔을 때, 이런 식으로 트렌드 라인을 이용을 해버리, 어, 해버리면은, 셋업을 또 기다릴 수 있겠죠? 어떻게? 가격이 이 트렌드 라인을 존중을 한채 위로 나와서 레진스 위로 캔들 클로즈 나오고 리테스를 트 찾는다면은, 매수를 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것이 리테스가 트 확인이 되어서, 이 트렌드 라인 밑으로 가격이 나와서 캔들 클로즈 나온다. 그러면은 이 데일리 캔들 모멘텀에 따라서 149레벨까지 149레벨까지 우리가 매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일리 캔들 브레이크, 데일리 리테스트.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150핍 정도의 하락. 아시겠죠? 자, 그리고 유로 캐들디언 달러를 저희가 저번주에 거래를 했었는데요. 멤버분들과 함께. 상당히 잘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죠. 자, 간단합니다. 보시면은, 데일리 캔들. 우리가 이 레벨을, 1.56 레벨을 상당히 중요시 여겼는데요. 그렇죠 왼쪽을, 좌우를 한번 살피면은 왜 그런지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데일리 캔들 클로즈. 그리고, 여기서, 컨포메이션 캔들이 나온 겁니다. 자, 데일리 캔들인데, 자, 4시간 차트로 조금 더 내려가 보면은, 여기, 그리고 올라와서, 리테스트. 그리고 내려와서 캔들 클로즈. 또한 한시간 차트로 내려가 보면은 서포트 브레이크 그리고 가격이 이렇게 내려오죠.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카운터 트렌드 라인을 이용을 해 버리면은 트렌드 라인 브레이크, 리테스트, 컨포메이션 캔들. 그렇죠? 여기서만 들어가도 지금 현재 80핍이죠. 네. 그래서 지금, 어, 아직도 금요일날 저희가 거래를 닫지 않고 아직도 거래를 유지해서 현재 80핍 정도의 수익을, 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라스로 만약에, 어, 계약을 해서 거래를 하셨으면 현재 800불 정도. 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3랏 정도를 이용 해서 약 2,400불 정도의 수익을, 어, 보고 있는데요. 어, 서포트 레벨을 도착을 해서 지금 저희가 관찰을 할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의 풀백. 풀백이지만 이 데일리 캔들의 모멘텀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 아, 1.54 레벨까지. 자, 왜왜 1.54 레벨이냐? 보시면은 좌우를 살피면 항상 답이 나옵니다. 자, 여기가 1.54 레벨. 그렇죠? 중요한 레벨인 거알수 있죠. 그래서 1.54 레벨까지 70핍 정도에 더 어약 70핏 정도의 추가적인 움직임을 저희가 볼수 있지 않을까 어, 합니다 자 그래서 골드, 파운드, 호주, 호주 달러 보았고요 파운디엔 아주 좋은 세블이 현재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그 다음에 파운디엔이 또 이번주 아주 좋은 거래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유로캐디젠 달러 거래 업데이트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번주도 어, 많은 득핍 하시고 언제든지 거래에 대한 궁금점이나 어, 이 캔들스틱 기술적 분석, 이런 거에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희 카카오톡에 언제든지 질문을 주, 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텔레그램 무료 채널 있으니까 언제든지 가입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링크는, 어, 게시, 게시물, 이제 영상 밑에 보시면은 딱 있습니다.